아.. 배고파 아 배고파 뭐 먹었나? 뭐 간단하게 어? 아 이걸로 간장계란밥 해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아뭐 국물을 먹을 건 없나? 국물? 됐다 와. 그리고 여기에 완벽해! 그거 더 커야 되겠는데? 그거 약간 지인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회식해야 될 각인데, 이거는? 면집어는 면 공간이 없긴 돼 있다고? 간장 계란밥 먹을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꿀조합. 홍사 먹물 소세지 들어간 부대찌개는 안 간단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간장계란밥에 부대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킬바사 소세지랑 오징어 먹물 소세지를 넣어봤어요 아네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 간장계란밥이 메인이었거든요 약간 불러온돌이 바뀐 대로 빼낸 것 같은 느낌 아 일단 밥부터 먹자 이거 간장 게장에 있던 그간장으로한 거거든요. <웃음> 근데 간장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와! 말있 여러분들도 나중에 간장게장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장을 버리지 말고 좀 끓인 다음에 보관해놨다가 비벼먹거나 아니면 뭐 장조림 같은 거 해드시면은 진짜 최고입니다. 김치까지 물려가지고. 아니 김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부대찌개. 아잘라면 사리는 언제나도 너무 맛있네. 아까부터 궁금했어 오징어 먹물. 맛있다! 처음에 그 탱글 빡! 소리 들었죠? 와! 그 오징어 먹물 향이 좀 나요. 그 정도의 그냥 괜찮은 소세지? 근데 이 부대찌개 같이 이제 섞여서 끓여가지고 정확한 맛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한입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오징어 먹물 향이 났어요. 10cm 햄이래요. 제가 좋아하는 그 그거 있죠 피자에 들어가는 거. 그거 이름 갑자기 페퍼로니 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게,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은 밀키스! 짠! 밀캡슨이 부드러운 이게 되게 좋아요. 탄산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뭔가 되게 빡 부드러워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맞다! 김! 끝났다. 맛있네요. 음. 응. 아 김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지? 만두 좀 먹어. 만두. 짠. 물만두. 킬바사 아참 이거는 편의점에서 파는 킬바사를 사왔어요 아니 이젠 하다하다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아주 아, 좋습니다. 필바사가 아까 그 까만 거보다 더좀더 단단하고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웃음> 아 여러분들도 나중에 간장 게장 드시면 그 간장 잘 두셨다가 저처럼 이렇게 간장 게장 밥 한번 꼭 해드셔보시고요. 부대찌개는 <웃음> 드세요. <웃음> 맛있다. 얘가 프랜차이즈였던 것 같은데 뭐 땅스인가 뭐 땅큰가 뭐 그런 부대찌개였거든요. 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음.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